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토나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옐로 우 골드는 아니죠 로즈골드 입니다 18k 로즈골드 케이스고 이쪽 베젤이 세라믹 베젤 인데요 세라 크롬 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안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핸스가 있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롤렉스 데이토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미사용품이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쪽에 트리플 락이고요. 7mm입니다. 베젤의 크기는 4 0이고요 트리플 락이고 이쪽에 점이 3개가 있죠. 가운데가 점이 큰 거는 금통이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K 로즈골드이고요 방수는 100m 그리고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이 롤렉스 데이토나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16515LN인데요. 두가지 제품이 있죠. 이렇게 가죽 제품과 러버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보시면 이쪽도 깨알같이 이렇게 떼어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렇서클래스프로 보겠습니다 클래스프는 이렇게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있는데요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뒷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그린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린실은 다 아시죠? 이렇게 5년에 AS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데이토나 레퍼런스 넘버 116515LN 금통 로즈골드 18K 로즈골드고요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72시간에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